야, 두 번째, 육장에서의 악마들의 본거지 무가금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 세팅은 저번과 똑같고요 하나 다른 거는 이번에 점검 보상으로 나왔던 그 희귀 스킬 선택 상자 거기서 완성의 표상을 받고 요걸 선택했습니다 어, 한 번에 길러올때 요게 세가지고 요걸로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희식이두번 들어가고 여기 냉철에 넘어짐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데빌 체스 이번에는 똑바로 채워왔고요 이 상태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템은 바뀐게 여기 악세 악세들이 이제 다희기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생각보다 드라이브 안되네요 그리고 조각품 6강 끼웠고요뭐 여러가지 있긴 한데 아직 잘 안떠가지고 6강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 맞아 특화 이게 살짝 귀찮네요 메인 탈때 저번하고 똑같이 축하를 변경해 줍니다 어차피 잠몹 잡을때까지는 아직 요리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이작 일단 안전빵으로 420개 챙겨왔습니다 여기부터는 보스가 두마리씩 나오거든요 하지만 캐릭터가 멍거리고 이미 공략을 제가 썼기 때문에 요것도 공략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요리 다드시고요 드셔... 두 마리가 달려오죠 자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둘다 초기화 시켜버리고 자 여기서 한 마리만 데려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아, 딱 여기네요 여기 계단의 끝부분 계단의 끝부분에 있으니까 딱 파밀라만 잡힙니다 내려와서 파밀라하고 1대1 대결 여기서는 데뷔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글, 핑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자 계속 빨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CC기 잘 걸리게 볼 수밖에 없죠? 야, 이거 크리 한번 뜨면 힘든데? 오케이, 끝났고요 그리고 가디온 같은 경우는, 어, 여까지 내려오실 필요 없고 그냥 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가디온은 근거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잡으면 되거든요? 어, 일반 평타는 얘도 은근히 범위 커서 아이작 먹으면서 잡아야 되고요. 피할 거는 기모아서 때리는 공격. 그때만 피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피 딸릴 때 이렇게 돌면서 피치우면서 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짐 안 걸리고 기절 안 걸리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야겠죠? 크게 크게, 맵을 크게 크게 돌아줍니다. 오케이, 기절 나이트 이연속 걸렸죠 의외로 넘어짐이 더 안걸리네요 기절보다 자또 피가 없죠 이게 방심하면 바로 한방에 죽기 때문에 무조건 5 0이하한 30%? 4 0때 무조건 빼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얘도 60퍼 피 60%만 남기면 클리어 되거든요 아이거 피해주지 아 늦었네 저 기모는 동작만 피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남은 HP 보니까 클리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오케이. 그러면 요두 마리를 잡게 되면 마지막 찐보스가 나오죠. 개빌체에서는 그걸 위해서 안 쓰고 남겨둡니다. 여기 다음에 말골고 나면은 마지막 보스가 나오거든요. 잠몹 잡을 때는 경악으로 공속 10% 받고 빠르게 처치하도록 합시다. 길드 버프에 악마형이 있던가? 효과. 아..아직 1렙이네 미리 냉철로 바꿔주고 자 여기도 쫄따구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페르카나 경우는 어글핑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글핑퐁을 만들기 위해서 리셋자리로 가줍니다 이 리셋자리는 여기 여기 화로 이 화로 뒤로만 넘겨오면은 리셋이 되거든요 그리이 페르카나가 이블린을 때려야지 어그로핑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먼저 가지 말고 이블린 때리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짤짤이 놓고 데려옵니다 저봤죠? 여기서부터 이제 딜타임 아이고 한방에 1500씩 들어오네 말뚝 딜은 안될것 같네요. 그, 보이프 뚝방에 어, 스타터만 지르고, 말뚝 박기를 하셨다 해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나 있는데 차이 너무 심하네요. 자, 이렇게 피가 없을 때, 빠르게, 아까 그 리셋 자리로 가줍니다. 자, 돌아가죠? 저 몹이, 요, 화로를 넘으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올라가면은, 그냥 실패한 거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줍니다. 아니면, 피가 진짜 리셋되버려요. 자, 다시 이블린한테 돌아갔죠? 그 사이, 우리 유저들은 피를 채우시면 됩니다 얘같은 경우는 한방한방이 1 5 0 0씩 깎이니까 프리피로 가득 채우고 스타트 해야겠네요 이 페르카나는 어, 전부 다 잡아야지 끝나기 때문에 여기도 한줄 남을때 데블체이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줄 한줄이죠? 일단은 프리피 만들고 오케이, 넘어진 스킬 다 넣고 좋았어, 넘어짐. 저희, 받는 딜은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아이템 먹어줍니다. 15초. 크림 안 뜨면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시치기 잘하 끌린다. 제발. 아, 1초. 아, 못 잡네. 아, 아쉽다, 아쉽다. 조금 더 채우고. 오. 와. 아슬아슬했다. 크리 뜨면 방금 죽었거든요? 야, 진짜 피 이만큼 넣고 죽으면은, 현토 오는데.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방 컷만 피하면 되니까, 바로 공격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실망 육장의 마지막인데요. 어, 마지막 결전. 여기에 나오는 잡몹들은 파티를 구해서, 길드원과 파티를 해서 금방 클리어 했고요. 이제 보스 들어가기 전인데 일단은 원래 2 4만 힘듭니다 깨기가 템 상태도 안 좋구요 그렇다면 물약발로 버텨야 되는데 지금 제가 270만 골드 밖에 없죠 그리고 물약은 현재 아이작 200개 그 다음에 상급이 몇개있지 어, 상급 300개에 마나 어, 물약은 요정도 260개 요거 힘듭니다 마지막 장도 이제 보스가 3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는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 가능한게 지금 부캐릭을 키우시면 은 이벤트로 골드까지 싹다 받을 수 있거든요 초반에 요거 키울 때 받은 것처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캐릭을 키워줍니다 템다 빼고요 여기 장착했던 장비만 이렇게 창고로 다 이동을 한뒤 자, 이렇게 옮겼죠? 이렇게 옮기고, 부캐릭을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부캐릭에서 받은 골드로 상급 아이작, 그냥 아이작 엄청 많이 사셔서 창고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 그 작업을 시작하고 올게요. 부캐를 대충 키워놓고 골드 받은 걸로 이렇게 상급 아이작 350개를 샀습니다. 물약 이정도 챙기고, 상급 아이작을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빌체에서도 미리 챙겨놨구요 혹시 모르니까 자동변신 되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가 7막 6장의 어 마지막 결전 여기가 보스 나오는 마지막 구간이구요 여기는 그냥 사냥만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 보스라고 볼수 있죠 여기도 이전 스테이지와 똑같이 보스가 3마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보스 잡을때는 어 쓰지 않습니다 뭐 대충 한 80%, 60% 뭐 이렇게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음에 바로 두 발이 나오거든요. 쫓아오는 가디온을 먼저 잡아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냉철로 바꿔주고. 자, 얼마씩 갚느냐. 우와, 3,400? 그나마 근거리라서 피 없을 때. 요런 식으로. 원투, 원투 때리고 도망가고 원투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식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no.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와자 여기서 이제 요리 다 켜주고 여기도 리셋 범위는 그전 스테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고 비다 채우면은 여기서 때리면은 도망갈 때 빨리 쫓아오니까 조금 멀리서 반대쪽에서 때려줍니다 아.. cc기 하나도 안걸리네 여기도 똑같이 가디온하고 파밀라는 100% 안잡아도 되고요 피가 한 60% 남으면은 끝나거든요 뭐 요런식으로 와리가리 조금만 쳐주면은 금방 잡죠 진짜 오지게 안걸리는 cc기 야 이거 상급아이작이 있어도 진짜 개수 적었으면 위험하네요 상급아이작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캐 키우셔서 한 레벨 55까지만 해도 1500만 골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부캐로 아이작을 구매한 뒤에 창고로 옮기시면은 이렇게본캐해서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여기서 말뚝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다음 바로 파밀라고 대결을 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기절 걸렸구나 어, 일단 가디온보다는 얘가 더 약한데? 그나마 좀딜 넣을만하네 어말 끝나기 무섭게 풀터지죠 짜증나게? <웃음> 어 나이스 나우미짐 와 난 아닌데. 나 있는 아이작부터 다 먹고 가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명중 증가 써도 회피 뜨네. 2,500 증가 정도로는 안 먹히나 보네요. 오케이. 금만 깼네. 자 이제 마지막 보스. 자 일단 NPC 때리도록 놔두고요. 그 다음에 때립니다. 처음부터 때리면은 어그리 저항 토기 때문에 무조건 리셋돼요. 그 얘는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도망갈때 좀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도 공격중에 기모와서 공격하는 모션이 있어요 그때 도망가시는게 제일 안전적이에요 여기도 한줄될때 데블 체이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크림만 뜨면 버틀만 하네 아씨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크리뜨네 아, 진짜 이 상급아이작 덕분에 너무 쉽다 인캐스트 그리고 그냥 아이작 사지말고 상급아이작만 계속 사면될 것 같아요 말 뚝뚝 되네 상가 바이장 먹으면은 체력 관리만 해주면은 죽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자한줄 왔죠? 데빌체이서 오케이 디저 나이스 어? 뭐야? 방금 치명 뭐야? 만? 오? 피피 피 먹었는데? 어? 방금 피가 몇 남았길래 한방에 죽어버렸지? 와, 미쳤다, 아, 내 아이자. <웃음> 내 아이자. <웃음> 와, 미쳐버리겠네. <웃음> 자, 다시 잡고 왔구요. 어, 두 번째 판은 생각보다 좀 크리티컬이 잘안 터지네요. 오, 어, 포션 소모 개수가 적었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한 줄이 왔어요. 여기서 한 방에 죽었죠. 일부러 풀피, 풀를다 채우고, 개별채 했어요.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절 걸릴 줄 알았는데 기절 안 걸리네. 좋아, 이번에는 계속 불피를 유지하겠다. 어? 아, 이거 60%였구나. 금방 잡네? 아, 그럼 아까 전판 죽은 것 때문에 돈만 날렸잖아. 아, 이렇게 7마까지 무과금도 클리어가 됐네요. 아, 하지만 요거 다음이 문제죠. 지 레벨이 70인데 아마 지금 퀘스트 완료되면 레벨 73 정도 될거예요 제가 레벨업 가이드에 아직 영상을안 올렸지만 거기에 그 올린 내용에는 제가 이제 80렙 80렙까지 확실하게 맞추려면은 레벨 74에 90퍼 정도 그때 이제 톨랑 퀘스트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무광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자, 작년부터 9개월 동안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이그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9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올린 제그 70만 매지션, 어,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신캐에서 무과금을 키운다는 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먹고 내가 이 게임에 시간 투자 얼마나 많이 했지. 제가 알기 때문에 또 무과금을 한다는 건 솔직히 시간낭비 같고요 여기부터는 저도 이제 스타터 이번에 나온 스타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놈의 효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무기라도 하나 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웰컴패스만 지금 사놨는데 어 요거는 확 눈에 띄게 강해지는 게 아니니까 요거 퀘스트까지 완료하고 스타터 패키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스타터팩 어 쓰고 시작했다면은 굉장히 빨리 올라왔겠죠 하지만 무과금도 어 신서비스할 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쭉 무과금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 걸고 고든지쿠스 여기 바이아로 돌아가시고 여기 말만 걸면 이제 끝나거든요. 스타트한 개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똑같은 과정 또 무과금으로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영상 자체가 저도 지루하고 영상 자체도 지루해질 거고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해야 되니까 자 지금 구매를 했고요.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관함에 왔네요. 스타트 패키지. 오케이. 자. 와, 일단 유성우 봉이상. 요거 나온 거부터가 이미 사기죠? 초반에. 이거 수정이랑. 어, 이거 4강짜리 주는 거 아니었나? 아, 그건 악세구나. 악세 패키지가 그렇게 주고. 장비 패키지네, 요거 두 개. 아, 소집용 7강 선택을 주네요 좋아, 저거 일단은 바꿔 끼고 자, 그러면은 아, 뭐야, 희귀선택? 희귀선택이 필요 없잖아 일단은 노란 거한개 필요하고 파란 거한개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요거요거 여기대도 노란 게 들어가니까 노란 걸두 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5의영에서두개두 두 개로 받고 여다가 기 조개를 장착. 어 뭐야 나 있잖아. 어나 인벤토리 있었네. 아 이씨 뭐야. 괜히 이걸로 받았어. 아 <웃음> 뭐야. 나 괜히 이걸로 받았어. 아 다른 걸로 받을 걸. 아 일단은 부캐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부캐에서 골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타터 패키지 하나로 장비만으로는 어 전투력 만밖에 안 올랐네요. 일단 여기다가 마력 부여도 해 주고 최소 3단계. 어, 한 번에 4단계 왔네요 나이스죠? 어또 최소 3단계. 어 뭐야? 한 번에 4단계? 오 굉장히 잘 붙네. 오, 한 번에 다 오, 한 번에 다 붙어? 맥스는 맥스는 맥스는 안 줘. 봉인하면 무조건 3단계 이상 찍어야 되죠. 정액급 효과까지 받으려면... 어... 4단계... 어왜 이렇게 잘 가? 굉장히 잘 붙네요. 내친김에 장갑, 장갑은 맥스 떠주면 좋죠. 공속이 6% 되니까... 야... 이거 장갑이 안 붙네. 이지아 3단계... 오케이... 4단계?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8천 또 요거 강화 올리면 되죠 안전강화 2강 봉이 남은 제가 아직 주문서가 없군요 자 요거 60마리까지 잡고 나면은 레벨업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얘가 11퍼 준다고? 11퍼면 레벨업 받았는데 74퍼 되겠네요 결국은 사냥으로 레벨업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반지도 주는구나 아이고 반지를 안 우리 무소가금들은 무조건 어, 회복력 올려주는거 영광 그리고 영웅에서는 지코스 이렇게 껴주시기 바랍니다 와 드디어 일반 반지를 탈출한다 요 수정은 제일 높은거 여기 아이템 수집에서 지역에서 좌절이죠 수정 주는게 좌절까지 7강짜리를 주는거니까 여기 77 두개로 공격적 방어력 오르는게 있거든요? 불과 물조합 요거 두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물조합 이렇게 두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물조합 오케이 요것만으로도 딱전제력1 0 0르네요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리고 기본을 줬던 마이스트로 무기는 여기 마이스트로 전용 수집에 넣어주시고요 아티팩트도 되는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차피 다 채워야 되는거 그 다음은 보자 더진행할건 없고 아까 박은것들 박은 영원석 박은 레벨업하고 요거랑 요거 자 이렇게 무가금으로 7박 6장 다 클리어하는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에 이제 무가금을탈출했고요 어 생각보다 여기 아픈데요? 생각보다 종합적인 평은 무과금 괜찮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무과금 탈출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시간 쓰기가 아까워서입니다 그 시간 아까워서 이렇게 스타터 패키지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이제 보니까 신발만 사면 되겠네 신발하고 악세만 파밍하면풀 영웅이 되겠죠 요 파밍은 어, 자사로도 얻을 수 있겠지만 여기 악마토벌 악마토벌로 악셀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운빨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주는거는 응다 음, 받았네요 아 75대 하나 있네 아 80까지 주는구나 그 다음에 돈 생길때마다 이제 마지막 한줄 한줄 질러야 되거든요 천만 골드 아직 좀 부족해요 좀더 여유 생길 때까지 모은 다음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타트 패키지에서 산요 천잼은 어 일단 남겨두세요 언제 가격이 싼 걸로 풀릴지도 모르고 아직은 초창기라 비싼데 나중에 가면 좀 싸질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왕 산다고 하시면은 악세 계열로 사시고요 이왕 산다면 4강 이상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꼈다가 아껴, 수집용, 수집용 템에다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요거, 한 개짜리들. 한 개짜리들 사시고, 그 다음에 공방 올려주는 육강짜리. 요런 걸 사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강짜리 요런 거. 생명력 막기 방로 올라가는 거. 요런 추가 공격력들은, 어,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나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육강짜리. 특히 요거, 요 육강은 좋죠. 악마형 붙은 거니까. 근데 아마 지금은 시세 없을 거예요. 좌절해서 이렇게 먹어서, 육강까지 띄운 건 없을 겁니다. 그나마, 성률 있는거는 여기 5만 5만짜리 비텐 요거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는게 더 나아요 아또 그리고 부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캐스트 일람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네임드 토벌 요거 일줄씩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줄일씩일률로 몰아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매일 한 개씩 이렇게 해도 되고요꼭꼭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붉은파도 좋아하거든요 붉은파도 좋아 저 지금 75개죠? 왜냐면은 여기 교환서 붉은 파도 상단 여기서 매주 구매할 수 있어요 브렐란 무기방어구 랜덤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1000개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일주일씩 다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무과금도 여기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어, 스타트 패키지 안들안 안 질러도 되고 그래서 네임드 토벌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무과금 마이스트로 해봤습니다 어, 그 뒤로도 계속 이 캐릭터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스킬이나 이런 어, 거 추가로 얻을 때마다 어떤 게 올리는 게더 좋을지 이런 어, 정보들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에 정보가 좋으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